안녕하세요 토마스 리 입니다 오늘은 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것이 말세 의 미혹으로도 많이 쓰이기에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그 진실을 오늘 이렇게 밝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과 미혹들 이 시리즈는 두가지 영상으로 제작될 계획인데요 첫번째 영상에서는 ufo, ufo와 관련된 현상 그리고 외계인의 진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등장할 두번째 영상에서는 고대 문명 그리고 유물 그리고 벽화들에서 등장하는 이 외계인들에 대해서 이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UFO의 진실입니다 현재 슬라이드에는 조지 아담스키와 빌리 마이어 예, 오늘날에 있는 이 UFO나 외계인 관련된 서적들이 거의 다이두 명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이들은 현재 미국에서는 사기꾼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들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로즈엘 사건부터 다양한 UFO 사건들의 진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로즈엘 사건입니다. 로즈엘 사건은 1947년에 미국이 소련의 핵실험을 감지하기 위해 미세한 소리마저 잡아낼 수 있는 마이크로폰을 설치한 기구를 이용한 기밀작전 모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로스 사건이란 게로스 지역의 외계인이 추락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모골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것을 이왜 기구를 하늘로 올렸냐. 지상에서 14km 떨어진 일명 음파통로라는 대기층에 올라가게 되면 핵폭발이 일어날 때 생기는 저주파를 감청할 수 있습니다. 소련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소련의 핵실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감시용 기구는 투명한 비닐로 제작되었는데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레이더의 전파를 발사할 수 있는 금속판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금속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테이프를 찾았지만 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회사에서 재고로 남은 이 이상한 이 무늬가 그려진 테이프를 사용했죠 투명한 비닐로 만들어진 이유로 이, 열, 이 기구는 괴상한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UFO를 연상시켰죠. 둘째로, 금속판에 햇빛이나 달빛이 반사되어서 과하게 반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난감 회사의 테이프의 특이한 문양으로 인해 추락 후에 외계 문자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외관보다 효율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외관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로즈엘 사건으로 인해 모굴 계획이 언론을 통해 소련에 알려질 것을 우려한 미국의 군 당국에서는 차라리 사실을 숨기고 괴상한 우주인 이야기로 알리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하에 사람들의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연막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 연막작전을 이렇게 쓴 케이스는 군 당국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났었죠. 무려 50년이 지난 1990년이 돼서야 냉전도 끝났겠다 모글계획에 관한 기밀문서가 밝혀지게 되면서 이 로즈엘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로즈엘 사건의 진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번째로는 미 정부가 UFO로 부인한 전투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블랙 프로젝트죠 극비 프로젝트인데 이 극비 프로젝트 아래에서 개발된 군용기로는 로키드 F-117 나이트워크와 노스럭 그러먼 B2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이트워크의 경우에는 1982년, B2의 경우에는 1987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상과학에 나올 법한 비주얼을 가진 전투기가 굉장히 옛날에 개발되었던 것이죠. 이두 군용기 모두 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UFO라고 부르며 존재 자체를 극구 부인했던 군 최고의 기밀 자산이었습니다 이럴만도 했던 것이 이 전투기 한 대를 개발하는데 무려 2조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투자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이죠 80년대 후반에 미 정부에서 나이트호크와 B2의 존재를 인정하기 전에는 이두 전투기를 본 모든 사람들은 UFO로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당시까진 전익기, 꼬리가 없는 전투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이 B2는 굉장히 특이하고 미군이 이렇게 UFO로 부인을 했었지만 오늘날에는 아직까지 나이트크와 달리 현역으로 운용 중이고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 가끔씩 뛰어서 북한을 긴장하게 만든다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부인했던 이 스텔스 전투기, 이러한 것도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UFO 사진들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최초로 촬영된 UFO 사진은 1900년대 초 로버트 윌리엄스 우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것을 달의, 달의 표면에 등장한 UFO라고 알려졌지만 로버트 윌리엄스 우드는 사실 평소 장난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그 논문에까지 농담을 집어넣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의 기행이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달에서 촬영했다고는 하나 실제 달에는 사진과 같은 지형이 존재하지 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UFO 사진은 우드가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트릭 UFO 사진입니다. 조작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베티 마레스에 의해 촬영된 UFO 사진인데요. 이것은 비행기를 찍던 그녀의 카메라의 역광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조지 마르틴스가 찍은 이 1950년도 사진도 수십 년후 컴퓨터 분석에서 트릭으로 판명되었으며 1954년에 촬영된 이 UFO 사진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알고 보니 가스렌즈를 거꾸로 찍은 것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1952년 셸 알버트에 촬영된 이 미국의 프로젝트 블루북을 통해서 이 사진이 실내 조명의 유리가 반사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953년 이탈리아의 장 피에르몬 구찌에 의해서 촬영된 안테나를 세운 UFO와 그 옆에 있는 외계인은 알고 보니 노골적인 미니어처 사진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장난감을 놔두고 찍어놓고 외계인이라고 알린 것이었죠. 또 영국의 천문학자 세드릭이 찍었다고 알려진 1954년의 이 UFO 사진은 얼마나 간단하게 대중을 속일 수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 이런 우주인 컨택트 스토리를 꾸며낸 것이란 것이 밝혀졌으며 세드릭은 사실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패트릭 무어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알고보니 세드릭은 허상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1957년 에라 로이스 포춘 간호사에 의해서 촬영된 사진은 구름으로 판명되었으며 1962년 영국의 알렉스는 유리창에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을 UFO라고 속였습니다. 1958년 일본의 14세 중학생에 의해 찍힌 이 사진은 사실 소년이 장난감 자동차의 차바퀴를 실에 매달아 촬영한 것이었고 친구를 놀라게 하려고 가벼운 기분으로 찍은 사진이 점차 UFO로 오해해 신문사에 연락되면서 기자들이 밀려와 소란이 생기자 자신도 결국에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장난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두 사진은 UFO라고 오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지 아담스키가 찍은 사진이죠. 이 조지 아담스키는 굉장히 악명높은 우주인 신봉자라고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는데요. 여기는 조지 아담스키와 빌리 마이언은 금성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증언을 유포하며 외계인 신흥 종교를 만들고 신도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등 신도들에게 사기를 쳐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악명높은 우주인 신봉자입니다. 이런 조지 아담스키가 찍은 사진은 이 반으로 자른 UFO 모양, 모형을 자신의 신도의 저택의 유리에 붙인 뒤 8mm 필름을 이용해서 촬영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는 당시 사진에 촬영할 때 쓰였던 모형입니다. 그리고 빌리마이어는미니어체 실을 매달고 멀리서 촬영한 사진을 이렇게 올렸던 것이었죠. 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진인데요. 이게 로즈웰 외계인 해부 영상에자주 등장하죠. 이 UFO가 사실은 영화, 유명하지 않은 영화죠. 금단의 행성에서 미니어처를 사 미니어처데요. 인이 금단의 행성에 등장한, 이거를 AJ 삼유엘스라는 사람이 로즈웰 외계인 해부 영상으로 유명한 산틸리 필름, 조작된 영상이거든요. 이것도 애초에 로즈웰은 외계인이 안 떨어졌으니까요. 열기구가 떨어졌던 것이었죠. 소련의 핵을 감지하기 위한 그래서 이 가짜 외계인 해부 영상과 이 영, 영화 금단의 행성을 합쳐서 합성한 것이 인터넷에 게재되면서 유명해진 것이 바로 이 UFO 사진이었습니다. 보통 이 외계인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들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가져오고는 하죠. 또 극비의 UFO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즈키로부터 받은 사진이라며 타케모토 아키라와 오가 켄지의 UFOET의 존재 증명이라는 저서에 게재된 UFO 사진인데요. 이것은 사실 1967년 방영된 TV 드라마 침략자의 한 장면으로 매회 오프닝에 사용되던 착륙신이었습니다 덧붙여 방영 당시 오로라사로부터 프라모델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ATI 방송사가 1968년 11월 숲에 추락한 UFO를 다음에 봄에 발견한 소련군이 극비리에 회수하는 장면을 담았다는 일명 레드 로셀 사건의 실제 영상을 전미에 방영하며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켰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KGB의 극비 필름으로 방영 전 KBG 직원과 UFO 연구가가 출연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KGB 직원이나 UFO 연구가 아니며 UFO 추락을 다룬 현지의 기사가 전혀 없었으며 영상에 등장하는 지프가 미국제입니다. 소련에서 미제 윌리 MB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버클이나 소매 기장이 소련의 군복과 달라요.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의혹이 일어나 결국 해당 영상 자체가 ATI사에서 직접 연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보통 소련 외계인 영상으로 유명한 영상이지만 사실은 방송사에서 만든 조작된 영상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UFO 사진의 진실인데요. 우주인 사진의 진실도 있죠.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인 사진 중에서 유일하게 진짜 우주인이라고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 사진은 명암을 낮춰보니 알고보니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왼손을 옆구리에 짚고 있고 헬멧을 통해 이쪽을 관찰하는 듯한 이 우주인의 모습이 사실은 청록색 계통의 원피스를 입고 오른손을 뒤터리 춤에 집고 있던 이 사진을 찍은 짐 템플턴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과다 노출로 인한 색탈락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정한 우측의 사진을 보면 그녀가 입고 있던 원피스 특유의 목 카라와 그리고 빈 반소 반소매 모양 그리고 짙은 갈색의 단발머리 위로 외출용 멋내기 흰색 모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주인이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의 사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보통 막 하늘에 떠 있는 배를 목격했다. 막 그러한 소문이 많잖아요. ufo를 봤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파타모르가나 현상의 일종인데요. 파타모르가나 현상은 바다 표면에 찬 공기가 모이면서 더운 공기를 위로 밀어올릴 때 생기는 급격한 공기밀도 차이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사이에 공기층이 굴절 렌즈의 역할을 해서 멀리 있는 물체를 실제 위치보다 더욱 가깝고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파타모르가나 현상인데요. 태양을 두 개로 보이게 하고 구름 위에 도시가 이렇게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공중이 이렇게 배가 떠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배는 저기 멀리 있는데 말이죠. 이런 현상을 몰랐던 과거의 뱃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공포 그 자체였으며 뱃사람들의 전설인 하늘을 나는 공포의 유령선 플라잉 더치맨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파타모르가나 현상으로 인해 구름 위에 도시가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뱃사람들의 전설을 짜집기한 소설인 걸리버, 여행이,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라퓨타 역시 파타 모르가나 현상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결론은 라퓨타는 UFO가 아니라 그 더운 공기와 찬 공기 사이에 생긴 공기층의 굴절렌즈 역할을 함으로써 반사된 도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뉴스를 언급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KBS나 MBC 이런 방송사에서 언급이 되고 현재 미국에서도 난리가 난 국방부에서 인정한 UFO 영상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이 영상은 2017년 12월 뉴욕타임스가 헤드라인으로 내보냈던 사건이며 미 해군이 각각 FLIR-1, 긴발그리 고페스트라고 명명한 영상으로 2004년 11월과 2015년 1월에 해군 파일럿이 촬영한 UFO 조, 조우 영상입니다. 미 정부도 영상의 진위를 인정했고 미군 파일럿도 UFO로 인식했기에 가장 확실한 UFO의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이 조사는 미 정부 승인 하에 펜타곤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신설을 이끈 건 상원의원이자 원내대표인 네바다주 민주당 소속 해리 리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해당 프로그램이 미국 정부 승인하에 펜타곤 내에서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게 외계에서 UFO를 타고 지구를 방문하는 외계인들의 족적을 추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아니란 것입니다. 처음 해당 프로그램은 미 상원의원이자 원내대표였던 의원의 다음과 같은 요청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러시아 및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한 차세대, 기부를 기, 차세대 기술을 개발했을지 모른다. 즉 타 강대국이 잠재적으로 미국 안보를 위협할지 모르니 미국 상공에서의 UFO 케이스들을 조사하고 분석해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절대 외계와의 접촉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자, 펜타곤 예산 6천억 달러가 이렇게 이른바 선진항공 우주위협식별 프로그램으로는 5년간 고작 2,200만 달러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6천억 달러 중에. 이러한 비율로 미루어보아 해당 프로그램의 인식 및 중요도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가 유추 가능하죠. 그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프로그램의이 부분을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놀라운 사실과 마주칠 수 있는데요. 해당 요청을 발의한 상원의원이었던 네바다주 민주당 소속의 해리 리드인데요. 그는 민주당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입지를 다지고 있던 몇몇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의 지지를 받아 해당 프로그램을 발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나사와도 협력하고 있는 정부 계약회사인 비글로우 항공우주산업, 여기에 오너인 로버트 비글로우에게 위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계속 강조한 이 놀라운 사실이 이 억만장자 사업가인 로버트 비글로우가 해리 리드의 오렌지기이자 10년 넘도록 재선 캠페인에 기여하며 선거 자금을 보조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로버트 비글로우는 예산안을 전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UFO에 대한 위협도 조사 및 평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이 연구는 하청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글로우의 말맞다나 2008년 말 최초로 예산안이 집행되자 그는 다음에 2월 무폰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이것이 군수업체도 아니고 민간 UFO 연구단체입니다. 민간입니다. 이런 민간단체를 합청업체로 선별한 것부터 뭔가 감이 오죠. 하지만 이 해당 계약은 2년 만에 종결되었고 감사에서 예산안과 관련된 논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이 종결되었습니다. 자, 제가 뭔가 감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무폰이 연구비로 지원받은 돈은 고작 32만 4천 달러였습니다. 2,200만 달러가 투자됐는데 32만 4천, 달, 32만 4천 달러만 하청업체에게 주었다. 그리고 무폰의 UFO 연구가들은 누구도 자신들이 연방기금을 가지고 연구진행을 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는 로버트 비글로우 측의 입김으로 진행된 해당 프로젝트가 그 지휘권을 실상 그들이 모두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2,200만 달러에서 아까 32만 달러를 빼봅시다. 그럼 2,168만 달러가 나오는데요. 이 나머지 2,160만 달러는 어디에 사용 사용된 걸까요?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전부터 시끄러웠던 해리 리드와 로버트 비글로우 측의 기금부패 혐의와 연관지어 해당 프로그램 예산에서도 관행적인 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예산안 2160만 달러의 행방은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펜타곤 내기밀성 프로그램 예산안은 이른바 검은 자금으로 역사적으로 볼때그 내역이 완전히 공개되기란 심히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이 UFO는 사실은 조작된 사건이었으며 이 해리 리드의 재선을 위한 돈, 그리고 로버트 비글로우가 어떻게 보면 돈 세탁을 위해 쓰였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UFO 사건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앞서 나왔던 UFO가 이러한 막 기동 방식이나 이러한 사, 영상적인 증거가 있게 그래도 UFO가 찍힌 건 사실이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앞서 나왔던 이 영상, UFO 영상이죠. 뉴스에서 난리가 난이 UFO 영상들. 이 UFO 영상은 아이얼 모드로 촬영되었습니다. 사실 군조종사가 카메라를 아이얼 모드로 시동한 상태에서 해당 영상과 같이 원형의 발광체 두 개가 포개진 형태로 형성된 비행체를 목격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이런 아이얼 모드에서의 발광체를 두고서 파일럿들이 미확인 비행체로 보고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7년 1월 칠레 해군 파일럿도 이런 유사한 목격담을 남겼는데요. 칠레 국방부에서도 전문가들을 초빙한 끝에 UFO 목격 케이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목격 케이스는 문제의 미 해군 파일럿의 케이스와 아주 동일하며 발광체의 유형이나 비행 방식 등마저 다 동일한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 프랑스 UFO 분석가들은 해당 발광체가 산티아고 공양, 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였음, 비행기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냐, 어떻게 비행기가 이러한 모습으로 찍히냐 궁금하실텐데요. 우리가 잠깐 아이얼 모드로 비행기를 촬영하면 어떠한 모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신기하죠? 비행기를 아이얼 모드로만 촬영했는데 이렇게 UFO 영상과 똑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니까 말이죠. 현재 이러한 발광체들은 그저 제트 연료를 사용하는 민간 항공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군 조종자... 군 조종사들이 이런 거 하나 구별해내는 게 못하는 게 믿기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로부터 군 조종사들이 별이나 IFO 따위를 UFO로 오인한 케이스는 적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2004년 멕시코 공군이 UFO 편대를 추적한 영상이 공개되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정체는 아이얼 모드로 캡처된 해저 유전 굴착시설에서 내뿜는 화염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UFO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샌디에고 UFO인데요. 2019년 7월 미 해군 칠함대 소속 구축함 USS 러세로의 한 장병이 샌디에고주에서 촬영한 이 삼각형의 UFO입니다. 발광체의 유형과 비행 방식을 통해서 일정하게 번쩍번쩍 불빛을 내면서 일정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항공기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UFO 영상이 촬영된 곳은 당시 몇몇 항공기들의 비행 루트였던 것 또한 확인이 되었고요. 정확히 1.5초마다 발광하는 항공기의 충돌방지 정정확히 1.5초마다 발광하는 항공기의 충돌방지 적색 플래시와도 일치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행기가 아이얼 모드도 아닌데 삼각형 물체로 보이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삼각형 물체로 보이게 된 것은 복해 현상입니다. 때문입니다. 야간 투시경에선 초점 개선을 위한 조리개 조절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즉석에서 필요에 따라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제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조절기의 모양에 의해 발광체가 복해 현상으로 피라미드화가 될수 있습니다. 믹 웨스트는 이를 통해 피라미드형 UFO의 재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데 바다로 사라진 UFO입니다. 2019년 7월 15일 샌디에고주 해안에서 USS 오마하의 장병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음모론 다큐의 감독인 제레미 콜베리 공개했습니다. 그는 앞서 등장한 샌디에고 UFO 영상을 올린 자이기도 하죠. 이 구축함에서 미상의 비행체들이 관측이 보고되기도 했지만 조사과정에서 북은 유람선이나 선박 등지에서 다섯 대 또는 여섯 대의 드론이 비행중이라는 목격담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비행체들의 속도는 시속 160km가 넘었으며 비행거리는 180km가 넘었다고 관측되었기에 드론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당연하 우주인 신봉자들은 이거를 드론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군사용 목적으로 제작된 드론에서는 이는 귀여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경우 2017년 이미 무인정찰 드론이 시속 180km를 넘기고 이동거리는 500km입니다. 500km입니다. 이는 이비행체의 거의 두배에 가까운 이동거리와 거의 20km를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군사형 드론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넘실되는 파도로 인해서 사, 순간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곧바로 바다 수평선 너머로 위치했던 이 카메라의 특성상 마치 순간이동을 하던, 하거나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카메라의 위치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것은 군사용 드론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까지 목격된 모든 UFO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해 보았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해결할 게 남았죠. 가축납치 사건입니다. 가축납치 사건, 이것은 FBI가 공개해서 논란이 됐죠. 앞서 UFO는 국방부에서 공개를 했지만 현재 가축납치는 FBI의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2011년 4월 7일 FBI의 전자문서 공개 웹사이트인 The Vault에 올라온 UFO 관련 문서에는 당시 FBI 워싱턴 담당 특수요원이었던 가이 호텔이 자신의 상사에게 보낸 메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에는 뉴멕시코주에서 비행접시 3개와 키가 90cm 정도 되는 외계인 을 3명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 내용이 논란이 되자 외계인이 소 8천여머리를 납치했다는 기밀이 공개되었습니다. 1970년대 뉴멕시코, 네브라스카, 콜로라도주에서는 피가 완전히 뽑히거나 신체 일부 기관이 사라진 채 훼손된 상태로 버려졌으며 농구들이 이렇게 사라진 소들이 8천마리가 넘는다고 증언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1948년 한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석유탐사 재정계획 중이었던 레오 A. 게바우와 실라스 뉴턴은 뉴멕시코주의 아즈텍의 UFO가 추락, 추락했고 외계인 시신 16구가 발견되었고 그 외계인들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90cm 정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기가 이미 군부가 이걸 은폐하려는 동안 UFO로부터 몰래 기술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계인 기술을 가져왔다고요. 이들은 이들은 그 기술을 이용해 석유와 천연가스를 찾아내는 기계를 만들었다며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광고가 유명해지자 이들의 기계가 그저 알루미늄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투자자들 중한 명이었던 덴버의 백만장자 헬만 글래더는 이들의 사기 행각을 고발했습니다. 실라스 뉴턴은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전파상에서 3.5달러로 산 튜너를 외계인의 기술로 만들었다고 속여 18,500달러에 팔았다고 라 자백했습니다. 결국 1953년 그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기죄로 기소되기 전 그의 이야기는 무려 8단계에 걸쳐 7명에게 차례로 전해지며 조금씩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의 특수연구실의 한, 관리에, 한 관리에게 알려졌으며 결국 가이 호텔이라는 FBI 요원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이었죠. 참고로 fbi가 뉴턴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그의 사기 행각에 대한 문서를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1979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목축업자들과 낙농업자들 사이에 가축 납치 및 절단에 대한 무서운 소문이 돌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주정부는 가축의문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1년이 지난 1980년 5월 27일 조사위원회의 케네스 롬멜 주니어 그간의 연구 성과를 담은 한 편의 보고서를 그는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롬멜은 자연사한 젖소들을 야외에 방치한 채 가만히 관찰한 결과 검정파리 같은 곤충이나 새, 그리고 스컹크, 말똥가리, 족제비 등과 같이 비교적 크기가 작은 야생동물이 시체의 비교적 부드러운 부분을 모두 개걸스럽게 떼어먹었는데 그들이 이빨로 베어먹은 것이 다른 캐틀 뮤틸레이션, 가축납치 사건이죠. 이 캐틀뮤틸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칼로 자른 것처럼 깔끔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틀뮤틸레이션처럼 시체 주변에서 피가 배어 나오지도 않고 마치 피만 적출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롬멜은 피는 혈관 속에서 가라앉고 심장이 죽으면 더는 펌프질을 하지 않으며 곤충들이 몸 밖으로 나온 피를 모두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었죠. 자, 늑대나 코요테, 들깨 등 단순히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인한 것이 현재는 거의 정설입니다. 이런 육식동물이 뜯어먹은 자국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면 마치 레이저나 칼로 절단한 것처럼 생각보다 깨끗하다고 합니다. 눈이나 성기, 이러한 부분은 육질이 부드러워서 야생동물들이 잘 뜯어먹는 부위입니다. 그렇게 대체로 눈알이나 성기, 장기가 없는 채로 발견이 되죠. 혈흔이 없는 것은 육식동물들이 살아있는 먹이를 먹을 때는 우선 목숨을 끊은 다음 먹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 목을 물어서 죽이고 이렇게 목숨을 끊기 때문에 출혈이 매우 적으며 소량의 혈액도 금방 분해가 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 남한에서 섬에서 키우는 염소가 내장만 사라진 채 죽는 캐틀뮤틸레이션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멧돼지가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죠. 처음엔 내장만 먹고 버렸지만 점점 대담해져서 나중엔 머리와 가죽만 남기고 몽땅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미국 각지의 목장에서는 소들이 눈 등의 신체 부위가 뜯겨나간 채 죽어있는 현상의 원인이 특수한 박테리아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종의 슈퍼박테리아가 소에게 감염되어 단체로 소의 눈이나 살점 등이 박테리아에게 먹혀 사라졌던 것입니다. 롬멜은 이런 케틀 뮤틸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가축들과 자연사에 방치한 가축들 둘 모두 사후엔 동일한 모습으로 변형된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추가로 UFO가 납치했다는 것을 목격한 농부들과 소의 시차가 나무에 걸려있는 채로 발견되었다는 부류의 이야기들이 이 직접 농부들을 찾아가서 조사해보니까 모두 유언비어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당시 FBI는 캐틀 뮤틸레이션을 직접 조사한 적이 결코 없으며 당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한 가축 의문사에 대한 기사들이나 해당 정보를 수집한 적밖에 없 고 이를 직접 조사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롬멜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FBI가 UFO의 손 납치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며, 이런 기사들과 함께 소개되는 UFO의 손 납치 동영상은 이 영상이죠. 미국 우유회사가 만든 무수히 많은 바이럴 마케팅 동영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영상은 사실 손 납치되는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외계인도 감탄하는 우유라는 광고의 한 장면입니다. 로즈엘 사건, 앞서 이야기했죠?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자, 1986년, UFO Crash at Aztec 이라는 책을 통해 뉴턴의 거짓 이야기는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988년, 린다 몰튼 허위라는 자가, 아즈텍의 UFO를, 아즈텍의 UFO가 추락했음을 증명하는 정부 문서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녀가 제시한 문서는, 가이 호텔의 메모였습니다. 자, 60년 전한 남자가, 전파상에서 파는 3.5달러짜리 튜너를 외계인의 기술로 주장하며 만든 거짓 이야기는 8천마리의 소가 UFO에 납치되었다는 이야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롬멜 덕분에 뮤틸레이션 현상은 더 이상 불가사해하지도 않았죠. 자, 뉴턴이 문제를 만들었고 호텔은 FBI 그것을 기록했지만 롬멜은이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이슈가 안됩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UFO 신봉자들과 음모론 농호자들에 의해서 외계인의 소행이라고 아직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자 현재까지 가축 납치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다루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남은 것이 있죠. 바로 미스터리 서클입니다. UFO가 만들었다는 영상이 있으나 유튜브에 올라왔었죠. 이는 CG에 의한 합성임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처럼 대부분 외계인 또는 UFO 영상은 합성과 모형을 이용한 조작된 영상이란 것 또한 알려졌습니다. 미스터리 서클은 1678년에 고문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1978년 이전에도 80건 넘게 발견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풀을 벤 자리나 풀이 넘어진 형태가 마치 미스터리 서클처럼 보인 것이라는 것 또한 밝혀졌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미스터리 서클은 1978년 영국의 사우스 앰프턴에서 인위적인 원형 모양을 이루며 눌러져 있는 곡물이 발견된 것이 최초입니다. 1978년이 최초였죠. 1978년의 발견 이후 1986년까지는 한해 10개도 안 되는 소수로 발견되던 미스터리 서클이 1987년부터 1987,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한층 더 복잡한 문양으로 출현해 1988년엔 무려 500개가 넘는 미스터리 서클이 발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1년 미스터리 서클이 서서히 UFO의 소행인 것으로 기울 때쯤 뜬금없이 영국의 투데이즈를 통해 2인조 노인이 서클을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더그 바워와 데이브 콜리였죠. 1958년부터 1966년까지 호주에서 살고 있을 무렵에 퀸즈랜드의 풀숲에 출연한 원형 모양으로 잘린 풀들이죠. 앞서 이야기한 이러한 사건이죠. 풀을 벤 자리가 넘어져서 마치 이렇게 특이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건 농촌에서 곡물을 수확한 이후에 만들어진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기사를 읽은 더그가 흑맥주를 마시며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데이브, 데이브에게 영국의 밭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UFO 신봉자들의 반응을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게 되었죠. 이렇게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기로 한 2인조의 노인들은 더그의 가게 뒷문에 방범용으로 걸려있던 철로된 봉을 이용해 최초의 미스터리 서클을 영국의 사우 샘프턴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이인조는 두꺼운 널빤지와 로프를 사용하며 더욱 고도의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현지의 기상학자가 곡물들 모두가 시계방향으로 쓰러져 있던 것이 회오리로 말미암은 현상인 것 같다고 한 말을 듣고는 일주일 후 바로 반시계방향으로 미 쓰러뜨린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기도 했죠. 이렇게 기상학자의 조언을 이용해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순 후에는 유채밭의 줄기가 꽤 밀집되어 그들이 사용하던 4피트의 봉으로는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 수가 없기에 6월 전에나 발견되었으며 주로 금요일에 출연한 주 없었기에 6월 전에나 발견되었으며 주로 금요일에 출연된 주된 이유는 당시 더그가 아내에게 비밀로 일을 벌이다가 바람기를 의심한 아내에게 미스터리 서클을 만드는 일을 들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더그의 아내는 예상과 달리 미스터리 서클 제작을 기뻐하며 재미있어 했고 이후 그들은 금요일 밤 이외에도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1986년까지는 이렇게 2인조 더그와 데이브만이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었으나 198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스터리 서클의 붐이 일면서 Willshire 팀, 그리고 빌리 베일리 팀, UBI 팀, 그리고 캠브리지 팀 등의 미스터리 서클 메이커 팀들이 활동을 개시하며 미스터리 서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외계인 UFO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의 장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미스터리 서클에 대한 여러 의문점을 풀어봅시다. 미스터리 서클 주변에선 사람의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들 물어보는데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방법에는 가는 선을 밟거나 넘어뜨린 곡물이나 풀을 밟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더그와 데이브는 홀쭉한 봉을 이용해 장대 높이뛰기하는 식으로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스터리 서클을 밤사이 만들어지며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불을 비추며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더그와 데이브는 실제로 달빛만으로 미스터리 서클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1991년 7월에 만들어 진짜로 감정받았던 미스터리 서클을 만든 날은 만월이라 도로에서 자신들이 목격될까봐 오히려 방해가 돼 나무의 그림자에 숨어 만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눈앞에서 수수께끼 구체가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었다거나 불과 몇초 사이에 만들어진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목격담만이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이며 미스터리 서클의 목격으로 가장 유명했던 목격담도 조사 결과 밝혀진 집주소와 경찰서의 빌 존스 경관 모두 가상의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미스터리 서클 메이커 그룹에서 만든 서클에서도 방사선이 검출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방사성, 방사선 성방사 레벨입니다. 모든 자연계에도 이 정도 수준의 방사선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스터리 서클의 작물에서 세포벽이 팽창되었다가 여러 변화가 있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진 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 실험 내용을 발표한 윌리엄 레벤굿의 실험 과정엔 초보적인 실수가 많이 발견되는 등 전체적으로 많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스터리 서클 주변에 삐삐이라는 궤, 정체불명인 괴음이 많이 들리는데 이는 무엇일까요? 괴음의 정체는 꾀꼬리의 일종이 그러니까 새의 일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새가 짖는 소리였던 것이죠. 자, 구부러진 작물의 진실이죠. 이렇게 세포벽이 팽창된 것, 이 구부러진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외계인 신봉자들은 진짜 미스터리 서클의 작물은 접히지 않고 구부러져 있으며 이후에도 성장을 계속하지만 인간이 만든 것의 경우엔 작물이 접혀있고 성장을 멈춘 채 수확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미스터리 서클 옹호론자들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가장 조작이 많이 들어간 증거로 실제로는 어느 미스터리 서클에서도 모든 작물이 구부러지기만 한 채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줄기들은 뜯어지거나 접혀있고 소수의 멀쩡한 줄기를 진짜 미스터리 서클의 증거로 탈바꿈시켰을 뿐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란 것이죠 또 더그와 데이브가 만든 미스터리 서클의 작물들 역시 대부분 이후 성장을 하며 수확물에 피해가 없었는데 이는 작물을 판으로 밟으면서 동시에 회전시키는 것이 포인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농장주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은 이유 중에도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U F O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제 외계인의 시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웰 사건의, 인, 로스웰 사건의 UFO 시체죠. 로스웰 사건의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서 로스웰은 UFO 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많은 작품들을 마케팅에 이용했죠. 이때 만들어진 시체 모양이 바로 로스웰 외계인 시체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체가 아니라 실리콘을 이용해서 만든 조작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로스웰 외계인 해부 영상도 조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퍼진 유명한 외계인 유골사진인데요. 이것은 사실... 의학지식이 전무한 것이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와전시켜 퍼뜨린 이들의 악행일 뿐입니다. 해당 유골은 외계인의 것이 아니라 뇌수종에 걸려 사망하고만 어린아이의 유골일 뿐입니다. 2014년 9월 영국 랭커셔주에 사는 케빌레아에서 발견된 괴생물체의 유골이죠. 주방 찬장을 뜯던 중에 발견되었는데 이 유골은 거미 또는 나방의 둥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인데 거미에게 포식당한 후 시간이 흐르면서 뼈의 일부가 파손되어 형성된 모양인 것이 밝혀졌죠. 나스카에서 발견된 새손가락 미라가 있는데요. DNA를 분석해본 결과 100% 인간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일부 샤먼들은 대대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두 개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아프리카의 일부, 오늘날의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에서도 일어나는 이 현상인데요. 이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유전질환의 일종인 두손가락증, 랍스터클로 신드롬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전병을 앓던 사람이라는 견해보다는 조작되었다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이는 이 미라를 억지로 외계인과 닮게 하기 위해 손괴, 즉 대포름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현재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DNA만으로 따지자면 인간이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막 97%는 다른 생물이다, 막. 3%는 인간 유전자와 다르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 정도라면 외계인이 아니라 유인원이라는 것도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계인보다는 지구의 생물이란 것이죠. 또 15cm짜리 키를 가진 외계인 미라가 있는데 이것은 알고보니 태아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외계인 미라는 칠레 혈통의 인간 여성이었는데 사망 당시 태아였을 확률이 높으며 조상 중에 유럽 혈통이 섞여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유골이 고대 산물이 아님을 드러내주는데요. 칠레 유럽인들이 이주한 시기가 1500년대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후에는 DNA 조각들이 파편화되는데 이 외계인 미라죠. 이 외계인 미라의 DNA 파편들이 아직 상당한 크기라는 점 역시 500년 이상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해 줍니다. 최소 7개의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발견되었으며 이 돌연변이들은 독립적 또는 복합적으로 이 태아의 특이한 신체 결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아의 겉모습에 드러나는 안면기형, 골격기형, 외소증 등은 그 결과물입니다. 가장 큰 수확은 이 골격상태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 뼈가 6살의 것과 비슷할 정도로 빠르게 발달됐는데 알고보니 연구진들은 이는 특이한 골노화증으로 인함이었음을 추측했습니다. 자, 요정미라가 있죠. 요정미라 또한 외계인 미라로 유명한데요. 영국 더비셔주에서 발견된 요정미라는 사실 마술사를 위한 소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댄 베이스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는 만우절 기념을 위한 일종의 장난으로 만들었죠. 사실 이 기사를 BBC에 보냈는데 사이트에는 2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접속해 관심을 보였으며 여전히 요정미라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메일에 답하는데만 해도 매일매일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질줄 몰랐다며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날개, 이, 피부, 붉은 머리카락 등의 섬세한 요정 묘사와 위와 같은 화제에 힘입어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서 자신의 이 미술품을 461달러에 판매했습니다. 또 태국에서 발견된 요정 미라가 있는데요. 6개월 이전에 머리 부분에 골수가 빠져나온 상태로 쭈글쭈글한 형태로 머리가 변형되고만 문외아의시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반인반수 미라들 역시 사람들은 외계에서 온 인어다, 외계에서 온 인간이다라고 하지만 먼저 영국으로 일본에서 영국으로 옮겨진 몽키피씨라 알려진 이놈이라는 CT 현미경 촬영을 통해서 이제 아니 CT 촬영 현미경 검사 엑스선 투과 시험 3차원 인쇄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 조지 대학의 제임스 모펙 교수는 <웃음> 생선 몸통에 나무막대를 꼽은 후 철사로 생선의 꼬리 부분을 연결하고 진흙과 섬유로 머리와 몸통을 만들고 닭발로 앞다를, 앞발을 부, 만들어 붙여 만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다른 이너이라는 이제 1400년 전에 이너미 일본의 이너이라고 알려진 것인데 이것 또한 원숭이의 상반신과 물고기 하반신을 결합시킨 것이 발견,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출신의 설치 예설 그리고 미국 출신의 설치 예술가 후안 카바나가 제작한 작품으로 알려진 이놈이라가 있는데요. 이 이놈이라는 실제 물고기 비늘과 비닐, 지느러미를 통해 만든 것입니다. 후안 카바나는 이번 작품을 인터넷 경매 이베이에 올리는 이유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악어 인간 미라의 경우에는 사람의 상반신을 악어의 몸에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미라를 동물과 합쳐서 만드는 방식은 고대 이집트에서 소베크 신 숭배 사상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렇게 사람 시체를 악어에 붙이는 것은 생각보다 흔하다고 하죠. 이렇게 외계인과 관련된 여러 시체들의 진실, 미라들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외계인이라는 존재 그 자체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그레이라는 모습은 사실 189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저널리스트인 CDB 브라이언의 조사에 의하면 전세계 외계인 목격담 중 호주의 50%, 미국의 73%, 유럽의 48%가 그레이 형상의 외계인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웃음> 초창기 외계인의 모습은 문어 형태라는 것이 대중문화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베티엘 보브 사건 이후로 외계인의 모습은 그레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 동안은 문어 형태의 외계인의 모습과 달리 그레이의 모습은 이제 다시다 다시. 한, 다시 한. 사실 그 전까지는 모두가 문어 형태의 외계인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의 모습이 굉장히 단순함에 임팩트가 있기에 다, 굉장히 단. 하지만 그레이의 모습이 굉장히 단순하면서 임팩트가 있기에 쉽게 유명세를 탈수 있었던 것이었죠. 1893년 H.G. 웰스의 SF 소설 Man of the Year Million에서는 여기서 그려지는 미래 인류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레이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큰 머리를 가진 이런 외계인의 모습이죠. 이후 그의 소설 우주전쟁에 나오는 화성인들의 식량, 그리고 또 다른 소설인 The First Man in the Moon의 달의 원주민도 그레이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웰스는 이 미래 인류의 모습을 이제 화성인들의 식량 모습으로 재사용하고 그거를 달 원주민으로 재사용하며 그 소설에서 캐릭터의 디자인을 다시 재활용했던 것이죠. 웰스의 영향으로 이렇게 외계인의 모습은 그레이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하 웰스가 쓴이 Man of the Year Million과 The First Man in the Moon은 당시 베스트셀러급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레이의 모습을 왜 이런 모습으로 굳이 머리가 큰 모습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신경학자 스테반 노벨라는 이러한 모습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성과 관련된 부분 지성과 관련된 부분 즉큰 머리, 큰 눈, 긴 손가락이 극대화된 상상력의 부산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인 프레드릭 V. 맘스톰은 유아기 때 봤던 엄마의 얼굴이 왜곡되어 재창조된 이미지가 그레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죠. 그렇듯 이제 외계인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벽화에 나오는 외계인들은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짧게나마 언급을 드리자면 파레이돌리아 현상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새로운 것을 보거나 경험하게 될 때, <웃음> 이전의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비슷한 것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닮은 모양을 보았을 때도, 때, 하지만 때때로 닮은 모양을 보았을 때,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라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파레이돌리아 현상이란 것이죠. 이로 인해서 화성에서 사람 얼굴 형상을 본다든지, 이집트 제왕주의 포타우템 무덤에서 화분을 화분이죠. 이 화분을 외계인으로 본다든지 이런 나무조각을 뱀으로 본다든지 집을 새로 본다든지 뾰족한, 기, 뾰족한 지형을 피라미드로 본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서 발견된 피라미드와 이집트 벽화 속 외계인 형상 그리고 화성에서 발견된 얼굴은 현재는 모두 거짓이었음이 그러니까 존재는 하되 우리가 아는 외계인과 관련된 것이 아님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은 인간 하나뿐이냐 외계인은 정말 없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거짓이었습니다. 진리는 성경뿐이죠. 외계인이 존재할 확률은 0%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지 외계인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전파망원경으로 외계 문명의 메시지를 찾는 세티와 오즈마 프로젝트는 지난 60여 년 동안 외계에서 보냈을 전파를 탐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침묵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침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세 가지 가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에 존재하는 생물은 유일하게 지구의 생물밖에 없다. 두번째는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고등생명체는 인류밖에 없다. 세번째는 고등생명체가 있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세티는 지금까지 지구로부터 백광년 내에 있는 수천개의 별들을 탐지했습니다. 세티의 창시자인 드레이크는 우리 은하계의 외교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을 이용하면 우리 은하계는 에 외교문명이 약0 0 0 0 0 0 2개로 즉 영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과학계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은 영원히 남을 진리에 가깝다고도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생물은 지구의 생물밖에 없으며 이중 고등생명체는 인류밖에 없다. 우리는 인류만이 머리가 좋다는 라 것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뇌의 크기에 따라서 외계인이 머리가 더 크니까 더 똑똑한 것이 아니냐 외계인이 있다면 그러한 상상을 품고는 하죠 하지만 인류만이 유별나게 모든 생물과 배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코끼리나 고래의 뇌는 우리 뇌보다 선너 배는 큽니다 그레이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뇌가 우리보다 크겠죠 하지만 그것은 허구의 존재였으며 뭐아 어떤 생물이 우리보다 뇌가 크다고 해서 실제 지능은 항상 인류가 압도적입니다 이는 뇌의 뉴런 중 거의 80%가 몰려있는 손뇌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인류가 더큰 것과 손해가 근육의 정교한 움직임, 언어 능력, 시각 정보의 판단 그리고 사회성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꼭 머리가 크다고 해서 인류보다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생물학적으로 인간만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으로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줍니다 또의의모외외인인목적을을말대로 이제 제짓짓으만만들이이렇할할있 있는 정정적증증거 있죠 죠 바로 입입다지지상의의모생생물중중장장은흰흰자를 가진 진생은인인입입다 동시에 유일하하 공막이 흰흰인인장장류인인밖에에없습다인인을제제하하고장지지이이다다알알진진생물은은 모두 막이이은은입입다다데이이이이중중하하냐 흰자위는 눈빛으로 신호를 교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냥의 성공률이나 감정의 교류 등에서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공막이 흰색이기에 흰자가위가 넓게 우리가 눈을 굴리면서 눈알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상대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계인 목격담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은 공막이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그외 여러 면에서 생물학적으로 불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계인이 인간보다 높은 지능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열악하고, 공막 또한 흰색이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외계인이 기술을 애초에 석기 시대에도 진입을 할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외계인에게 과학, 높은 기술을 이렇게 가졌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허구에 가깝죠. 그리고 더 나아가, 외계인이 공막이 검은색이라는 것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모든 외계인 목격담이 거짓이라는 것을 거의 증명해 주는 듯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물학적인 것에 다 있지만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것은 저는 창조론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앞서. 하지만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이 주제를 접근해 보자면 외계인의 존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에서는 모든 게 우연의 우연의 우연의 연속입니다. 이온 우주에서 지구라는 유별난 행성이 등장하는 것은 정말 로또에 당첨할 확률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 생물이 발현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생물이 발현돼서 육상생물로 진출하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흰자위가 넓고 공막이 흰색인 생물 즉 인간이 등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러한 말이 안 되는 것이 여러 개가 된다 다른 행성에도 있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현재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종합해 봐서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물은 지구의 생물밖에 없으며 유일한 고등 생명체 만물의 영장은 인류밖에 없다 라는 영원불멸의 진리를 현재 이렇게 확립한 것이죠 이것이 왜 진리일까요 우리 진화론이나 과학이나 대체로 우리 창조론과는 반대되며 잘못됐습니다. 무언가 실수는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맞는 말은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은 바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고 지구의 생물만이 유일한 생물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외계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면 다신교를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우리라는 것은 이, 이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성경은 영어에서 번역해온 겁니다. 영어에서 왔지만 이 고대 영국이나 이 고대 유럽권에서는 왕은 자기를 칭할 때 아이, 나라고 칭하지 않고 우리라고 칭하라 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왕격임을 보여주는 단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수라는 것을 증명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신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사람을 창조하셨지 외계인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없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지 외계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바다의 와바다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생물을 다스리게끔 인류의 신체적 조건이 모든 생물을 압도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이 눈, 이 눈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비밀의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생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흰자위, 고, 흰색의 공막, 그리고 우리에게 손해를 압도적으로 더 크게 허락하심,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물의 영장이라는 타이틀을 인류는 6천년 가까이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 그리스도들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 4장에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토마스 홈과 크리스 푸트남은 그들의 저서인 엑소 바티카나 지구를 초월한 우주적인 바티카나라는 책에서 로마인 베드로 그리고 루시퍼 프로젝트 외계인 구세주 강림에 대한 바티칸의 계획을 세계 세간에 알렸습니다. 바티칸은 미국 애리조나 주에 그레암 산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설치한 천문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의 이름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이들은 루시퍼가 large binocular telescope near infrared utility with camera and integral field unit for extragalactic research의 약자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냥 사탄이 사탄이란 것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티칸 천문대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은 모두 예수의 소속이라고 합니다. 바티칸 천문대의, 천, 바티칸 천문대의 천문학자인 그리고 행성과학자인 예수의 신부 가이제이 콘솔, 콘솔마그노는 인류의 구원자들이 될 외계인들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로 외계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은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외계인에게 세례를 베풀겠다고도 했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바티카는 거짓 구세주의 강림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외계인은 존재할 수 없지만 이들은 허상의 존재, 즉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죠.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도 외계인의 존재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세의 외계인 그리스도 휴거라는 것도 외계인에 의한 납치로 치부하며 예수님 또한 외계인이라고 격하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만든 것을 외계인이라고 믿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자들의 미혹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까요? 이들은 말세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들은 모두 오늘날의 과학기술로도 다 설명이 가능하고 반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블루빔 프로젝트 등 홀로그램 등이 있고 생물학적으로 가짜 외계인을 만드는 것까지 가능한 수준에도 인류는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외계인을 만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이들 가능하다는 것이죠. 없던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이 미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호세와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와서 4장 1자에는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말세에는 또 미혹을 하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받게 외계인의 미혹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외계인을 만들지 않았으며 그리고 이러한 외계인에 대한 모든 사건들은 기본적인 이러한 것들을 찾아만 본다면은 이 지식을 우리가 습득만 한다면은 모두 반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세 미혹을 견디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지. 외계인을 알아서거나 막더 이상 그런 이상한 이론들에 빠진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이죠. 저는 말세 여러분들이 이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더 이상 이런 외계인 것들, 아누나키나 막 이런 외계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에게 집중을 하고 그분을 알아가야 우리가 이미혹을 견디기를 그리고 미혹을 이겨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를 야슈아 한마시아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